안녕하세요 제시즈거리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시쪽을 보시면 예걸루쿨트르 시계를 소개하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문자판에 있습니다 문자판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사선이 여러 개가 나있죠 이렇게 사선이 엄청나게 나있는데 이 시계의 사선은 실제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얇게 잘라서 만든 문자판이고요 시계를 소개하는 사이트죠. 온 리뷰에서 비슷한 시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얘거루쿨트에서는 스웨덴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제품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8mm이고요. 약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닿았을 때약 이와 같은 느낌 제 손목은 17.5에서 18cm 정도 되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핀 버클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JL 이라고 써있고요. 이 제품의 케이스는 18K 로즈골드이고요. 이렇게 커넥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먼저 12시부터 보시면요. 위쪽이 요일, 그리고 월, 그리고 날짜는 이큰 바깥쪽을 보시면 9시 쪽에 24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시계를 날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6시 쪽을 보시면 오토매틱이라 써있고 이 살짝 돌아가는 게 시계 의 진짜 초침입니다. 그리고 문페이스가 있고요. 한번 돌려 보면 이렇게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0, 한번 뺀 상태가 1이고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계의 태엽을 감을 수 있고 이렇게 뺀 상태에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거를쿨토 시계고요. 방금 시간이 요리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문페이즈도 살짝 움직이고 그랬죠. 이렇게 된 시계이고요. 살짝만 조절하고요. 이쪽에 2시 쪽에 있는 커넥터가 있죠. 이 2시 쪽에 있는 커넥터는 이쪽 월, 준, 주월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4시는 날짜, 이쪽에 커넥터는 이쪽 25시라는 날짜, 그리고 8시 쪽, 이쪽은 문페이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모두 3개의 커넥터가 있고요. 방금 소개시켜드린 커넥터를 눌러서 조정을 할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이렇게 개가 시스루 백인데요. 지금 케이스에 약간 쌓여있는 상태여서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상태는 미사용품입니다. 보시면 로터가 이쪽을 보시면 22G라고 써있고, 예거를 꿀트로 크게도 예거를 꿀트로 그리고 1000시간의 인내를 한 예거를 꿀트의 마크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50 1 8개 라는 뜻이고요. 스위스 메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오바라고 되어 있죠. 이 시계의 방수는 50m입니다. 이와 같은 시계이고요. 실제 운석을 집어 넣은 시계라는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